백도 좋죠. 물도 잘 가요. 저혈고 이렇게 공치는 이유 피가 끈적거리는 원인. 이것도 결국은 이 저혈고도 저혈고가 네. 하는 일이 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이잖아요. 그런데 산소가 부족해졌어요. 그러면 적혈구가 빈 걸로 가야 돼요. 근데 적혈구도 산소를 섭취해야 얘도 싱싱한데 적혈구가 이 모흡증에서 그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적혈구 손상이 급격하게 드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손상된 적혈구들이 이렇게 몸 안에 많이 쌓이게 되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네? 네. 이런 것들이 다 찌꺼기가 모여져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. 모세혈관은 사실 적혈구보다 모세혈관이 그더 작거든요. 통과를 하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이게 어 적혈구가 싱싱하면 이렇게, 오므라들 쏙 빠져나가는데, 얘가 이제, 그, 산소공급이 안 되고, 이제, 왜곡되고, 이제, 검, 저 결국은, 가 현상이 되면, 이게, 뭐, 못 가요. 이게 또 막혀요? 그럼 뒤에서 계속 와서 다 막혀버리잖아요. 그러면은, 결국은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, 모세 혈관까지 충분하게 잘 돌아야 되는데, 그 상태가 안 되는. 그래서, 산소공급이 얼마나, 우리 몸에,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, 이 적혈구의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근본적인 우리가 왜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알수 있죠. 그리고 이 세포들, 이 호주, 뭐 이런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활동을 한다고 거죠. 그래서 수면고흡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의 을암그 걸리는 확률을 높이고 하는 건다이 산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고 <웃음> 생명의 신비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. 그런데 어, 우리 몸에 70조개, 1 0 0조에의 세포가 있대잖아요. 그, 결국 생명체라는 건 그런 세포의 연합체고 그 세포는 또미트콘리이랑고 다른 그 비생물의 그 어떤 서로 간의 어 조화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잖아요. 그래 보면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이첩 밑으로 내려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밑으로 몇 단계만 내려가면, 그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는데, 그게, 수면을 하다 보니까 호흡을 받았고, 호흡을 하다 보니, 미토콘드리아까지 내려가고, 그럴 때 말한 미토콘드리아와 호르몬의 문제, 이거에 의한 우리의 몸의 어떤 변화, 악화, 그런 것이 건강에 음. 기본이 됩니다. 아, 어, 이게 고등학교 시험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를 해주는데 이, 이때 생물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설명 안해주고 막뒤따 공식만 써 놓고 이거 왜라하는 <웃음> 그랬는데 이잘 들어보면 재밌어요 점수 빡짝짝하 들어보세요 에 네, 산소가 6개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숨을 쉴때 산소가 어, 에너지를 만들어질 때 포도당 하나에 산소가 6섯 개부터야 이런 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포도당이 6 개를 못 가져오는 상황이 됐잖아요.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수명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. 그리고 아까 당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. 당뇨가 그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남는 포도당이 생기잖아요. 남는 포도당은 이념을 줄로 해가지고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. 그게 당뇨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게 굉장히 어, 복잡하게 보지만 몇번 듣다 보면 뭐 아그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게 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쉬는 아니라서 되게 쉽게 설명하는가끝나버에 거니까 학생들 대상으로